현대사회 국제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라 할수 있는데요. 중국은 국토 면적 경제 면에서도 미국과 맞붙으며 국제 이슈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차 중국의 미래는 다른 세계나라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가설을 지닌 중국 위협론과 혹은 중국 경제성장이 지닌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붕괴할 단계를 밟아갈 것이라는 중국 붕괴론이 있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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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아메리카 지역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문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4대 문명 이외의 문명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하 문명은 중국 황하중하류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달한 문명으로 양쯔강 문명과 함께 중국의 고대 문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황하 문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양의 세 문명은 서로 영향을 끼치며 발전하게 되지만, 황하 문명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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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대 중국인 은나라이자 상나라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역사와 함께하는 지식 유튜브 10분 세계사였습니다.